네 오늘의 영상은 썬루프 사용하는 법 입니다 자 썬루프 사용하는 법이 어렵지는 않죠 네, 저는 저번차에 썬루프가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썬루프 사용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썬루프는 요 스위치 가지고 컨트롤 하는 거예요요 스위치를 뒤로 밀었다가 앞으로 당겼다가 위로 넣었다가 아래로 긁었다가 내렸다가 요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씩 해 볼게요 우선 썬루프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를 이렇게 한번 움직이면 볼까요? 열리는 소리가 나죠 그리고 끝까지 잡아당기면 자 이렇게 열립니다 자동으로 열려요 끝까지 잡아당기면 이만큼 나머지는 제가 손으로 이렇게 열어줘야 돼요 썬루프가 이만큼 남았죠 뒤로 더 당겨 볼까요 자. 자 뒤로 닫 기만 이동을 합니다 닫을 때는 그리고 앞으로 두번 끝까지 하면 이렇게 자동으로 닫혀요 물론 조금씩 움직이는 방법도 있어요 이렇게 뒤로 살짝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살짝 그러면 이렇게 열었다 닫히고 하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손드포가이상태예요이 이 상태에서 뒤만 열고 싶다 라고 하면 얘를 위로 올립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뒤가 열렸고요 자 다시 이렇게 닫고 싶다 하면 밑으로 내리세요 그러면 이렇게 닫혔습니다 참 쉽죠?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여는 거는 자 한번 넘리고 끝까지 당기면 자동으로 이렇게 열립니다 여기서 더 열고 싶으면 뒤로 더 열. 닫을 때는 이렇게 하고 한번더 그러면 자동으로 끝까지 닫히는 모습을 볼수 있죠 자이 실내 커버는 닫을 때는 이렇게 손으로 닫아야 됩니다 열때는 이런 식으로 절반정도는 자동으로 어? 아 이거 지금 잠깐만요 그쵸 그렇죠. 그렇죠, 제가 뒤로 밀려 뒤로는 끝까지 땡기면 절반정도는 열립니다 여기서는 뒤로 더 밀어줘야 돼요 그리고 얘를 더 밀려면 뒤로 당기는거 보셨죠? 자 이제 선댐불를 닫겠습니다 이러면 이렇게. 자, 지금까지 볼보 S90 인스크립션 모델의 선루프를 열고 닫는 방법이었습니다. 다른 방법을 알고 계신 분은 저한테 댓글로 조언 부탁드립니다.